<놀람> <웃음> 네. 안녕하세요. 그 일본 최초 챌린지 집중력 테스트. 제가 봤을 때 이거 <놀람> 필요하고. 시작. 이거 보자고 시작. 어디가 빼? 이거 집중력 테스트니? 문준이 집중력 없다. 없어 없어. <웃음> 힘, 힘으로 푸, 풀어, 풀어도 나나 당연하죠. 오! 됐습니다. 푸르드나? 푸르드나? 푸르드나? 나푸르시나 푸르드나? 푸르드나? 푸르 어, 나었어드나푸르 <웃음> 좋아, 좋아 좋아 좋아 뭔가 다 치고 뭔가 이러면 이렇게 칠것 같아 방법이 있을 거야. 아 실패 바로 이렇게 그래도 실패했어요 이 머리로 머리 이게 힘이로 네. 아 어렵다 아.. 네개랑우리가 음, 문제를 풀때 나는 밥먹이이거 이따, 이거이 근데 이거.. 힘으로 해봐 이거? 힘할수 있긴 있어 부시거나 사실 아니, 아니, 아니. 하면 되지 어, 집중력 체크 좀 해볼까요? 뭔데 그게? 아, 소파 자리 찾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하지 말까 이 시간 자? 이 시간 자라고? 아, 이렇게 응? 내가 풀어볼게 그게 대대로 된 거야? 진짜 5분 됐네, 형들. 따... 응. 힘안되데어떻 이렇게 해서... <웃음> 얘가 하다가 좀 짜증나죠? <웃음> 아직 짜증 안 났어. 네, 짜증 안 났어. 근데 시간 지났어요. <웃음> <웃음> 정말 속상하네요. 저는 다시 밥 먹으러 가요. 이거 아까 준이 형이 실패했다고 들었는데. 어, 나 성공해서 마시는 거. 어? 40초로 풀었어. 엄청. <웃음> 힘으로 풀었어. 힘으로 풀었다고? 그냥. <웃음> 이게 <웃음> <웃음> 생각해도 안 되고 어렵게 생각해도 안 돼. <웃음> 어? 뼀다. 아, 뼀어요. 아 씨, 야. 놓지 말아줘. 강경아 너의 힘 믿어. 아 힘을 좀뺄 <웃음> 수도 있을, <웃음> 있을, <웃음> <같은데>. 아, <웃음> 있을 것 같은데. 야, 야, 야, 그러고 아니, 싶다. 어떻게 안 아, 오케이, 오케이, 알겠다, 알겠다, 알겠다. 여기서, 여기서, 여기서. 여기서. 그다 됐다 아,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뺐다고 야 뺐잖아 여기 이게 빼면 빼면 된다고 뺐어 뺐어 아둘셋 뺐잖아 아 됐다 며칠 와자 이거랑 머리가 이거랑 머 이렇게 정답자 여기서 끝자 1번 진열 찼는지 이 곱하기 이 큐브 한면 맞추기 나한판거야아 내가 한건중야 고맙다. 이거 좀 장황찮았잖아, 색이. 노란색? 응. 빨간색만 주점이. 아그래 한면 맞추기. 한면 맞추기. 아직다안 했어? 아 한면 맞추기는 너무 마... 쉬워. 한면 맞추기는 나 12초, 어, 12초. 그래. 어디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. 뚜까가지. 아, 쟤는 그 뭐만 하면 꼼틀리를 하려고 해. 뚜까아지야